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체형별 어떤 바지가 어울리는지와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드 바지입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와이드 팬츠는 어떤 체형분들이 어울릴까요? 마른 분이거나 키가 작은 분들 그리고 기본 체형이 있는 분들도 잘 어울리나 와이드 팬츠를 잘못 입으면 부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하지 않게 입기 위해서는 패션 공식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과 역삼각형의 모양을 우리의 몸에서 적용해 보면, 와이드 팬츠는 삼각형 모양으로 하체 부분이 크니 상체 부분은 적게 입으시는 것이 균형감 있어 보입니다. 저희 영상 중에 와이드 팬츠 부하지 않게 입으려면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상의 기장은 짧게 입으시는 것이 더 조화롭게 이 상의는 바지 안에 넣어서 입으시고요. 이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만약 배가 나오셨다면 상의 기장을 약간 짧은 기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울 코트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옷과 코디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와이드 팬츠에 버튼 다운한 커튼 블루 셔츠에 이 팬츠를 안에 넣어서 입어서 요이 하체가 길어보이게 코디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롱 브이넥 가디건에 브라운 벨트로 포인트를 줘 와이드 팬츠를 부하지 않게 코디한 방법과 이 세번째는 그레이 멜란지 안에화이트 티셔츠와 믹스 매치 코디한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개 사진에서 첫번째와 두번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바지 색상을 상의 화이트 셔츠와 동일한 색상으로 코디하는 방법으로 코디하여 하체가 길어 보이게 코디했고요. 이두 번째는 바지 색상과 스니커즈를 이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 발목까지 시선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보여 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기억을 바랍니다. 이세 번째 코디는요. 와이드 팬츠의 안에 그레이 스웨터를 앞에만 살짝 집어넣어. 팬츠의 부한 면을 커버했고요 옆과 뒤에는 스웨터를 빼서 입은 모습은 편안하게 와이드 팬츠를 소화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번째는 요 전체적으로 블랙의 한 색상으로 입은 코디이며 신장이 커버입니다. 옷잘 입는 네덜란드의 막시마 여왕이 입은 스타일입니다. 이 본인의 체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며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첫 번째는 요 와이드 팬츠를 짧은 기장의 상의 옷과 코디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벨트로 포인트를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지 않게 제천벨트로 허리의 곡선미를 살려주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코트나 정장 차림이었을 때 코디하는 방법들의 사진들입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 클럽 자켓과 코디한 모습이 와이드 팬츠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세 번째는 와이드 블레이저와의 코디인데요. 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걷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이 안에 티셔츠가 시각적으로 사선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느낌이 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림피쉬나 레깅스 바지입니다. 이런 바지는 어떠한 체형이 어울리며 어떻게 입으면 멋져 보일까요? 먼저 슬립빛과 레깅스 바지는요. 모든 분들에게 어울릴 수는 있지만 멋져 보일 수 있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와이드빛과 반대인 역삼각형 모양으로 하체가 가느니 상체는 와이드한 옷을 입으면 더 좋아 보이겠죠? 즉 어깨가 넓은 블레이저나 볼륨감이 있는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스타일 연출법으로 원피스 안에 입으면 더 트렌디하게 보이게 합니다. 슬림 팬츠입니다. 세개의 사진을 보세요. 크게 역삼각형 모양이 떠오르는데요. 어깨는 넓고 하체는 가늘게 입는 방법이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블레이저나 어깨에 프릴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도 잘 어울립니다. 네 개의 사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요, 요즘 트렌드하게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과 스키니 팬츠와 코디한 사진들입니다. 이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에서 이 와이드 블레이저를 보세요. 이 와이드 블레이저도 허리가 핏된 블레이저를 입었을 때이 스키니 팬츠가 더잘 어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에서 케이트 미들턴의 스키니 징과 코디한 사진인데요. 이 스키니 팬츠의 부츠와 매치한 룩이 클래식한 멋진 무드를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부츠컷 팬츠입니다. 이 부츠컷 팬츠는 요즘에도 계속되는 트렌드 바지 중에 하나로 마른 분이나 몸이 풍성한 분, 키가 작은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유는 바지 패턴의 모양이 곡선이 들어가 있어 입었을 때 여성의 몸을 곡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분이시라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깨에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블레이저나 이 소매에 후릴이 달려있는 옷과 함께 입으시면 더욱 멋져 보입니다. 이 또한 키가 작은 분들이시라면 하우웨스트 부츠컷 팬츠를 고르시고요. 이 신발도 동일한 색상의 신발을 선택하시면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부츠컷 팬츠는 요즘 트렌드인 와이드 블레이저나 코트나 베스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츠컷 팬츠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벨트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네 번째처럼 클럽 자켓과 코디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